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공지 드릴 사항이 뭐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에는 월요일에는 부모님께 쓰는 편지라는 코너를 다시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쓰는 이제 편지를 편지와 그리고 부모님의 연락처, 본인 연락처 그리고 주소, 부모님이 통화가 가능한 시간 이제 요런 거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신 편지를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직접 이제 사연을 그 편지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엄마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쓰는 편지의 주제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선물 드릴 걸 제가 이걸 좀 싸게 사긴 했어요 사연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네이버 폼에다가 하나 이제, 하나 만들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연이랑, 사연이랑 부모님 연락처, 본인 연락처, 이제 부모님들이 통화 가능한 날짜, 시간, 요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이제 편지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연에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주소로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를 부모님 엄마에게 쓰는 편지 당첨되신 분들한테 어머님한테 좀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위키모토의 음, 에센스 마스크거든요 헐 에센스 캡슐 정샘물 선생님이 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요거랑 요거랑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마스크팩 두 개랑 요렇게 진주 화장품이랑 이렇게 해서 보내 드릴건데 가슴물 음, 선생님이 어가슴물 선생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것도 아시고 어 이거를 이제 추천해 주시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지원해 주시듯이 해주셨어요 요거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제 드릴 거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음, 펄 에센스 캡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주 모양으로 요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급지죠? 요렇게 펼쳐서 여기에 진주알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요렇게 음, 진주알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거 진짜 어머니 여기는 이거는 진짜 진주라서 제가 색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쁜 색요침 같은 게 있어요 요 침을 요렇게 해서 살짝 찔러 살짝 찌르고 나면 음. 이게 굉장히 쫀득쫀득한 거거든요 아까우니까 이건 진짜 진주가루라서 보이세요? 발리링이 너무 아까울것같아 요런, 요런 느낌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막 색소가 들어간게 아니라 진짜 이 진주라서 진주가루라서 요렇게 나오는거예요 음.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고농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정샘물선생님 피부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요걸로 요걸로 이제 마스크팩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 마스크팩을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좀 촉촉해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요거 하나 짜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평상시 사용하는 뭐 크림 이제 얼굴에 바르는 크림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같이 두개를 섞어서 섞어서 얼굴에다가 바르면 되는 거예요 음. 오펠 생각 같다 이건 정말 진주가 들어가서 이런거야 진주가루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저희한테 싸게 해주셨는데 또 감사하니까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드릴거니까 나중에 어머님한테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될거예요 이것만 쓰면은 좀 그거 해요 그러니까 순서로 요거 하나 바르시고 뗀 다음에 여기 하나 짜고 그 다음에 크림 해가지고 이렇게 반반 섞어서 얼굴에 바르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피부가 정말 좋아진대요 어, 비싼 제품을 해주셔서 이렇게 음,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잘 쓰도록 할게요 음.